아니, 이 여자분, 누구실까요? 소녀행성 채널은 원래 강아지 채널 아닌가요? 부띠끄 도스 텐타시온, 이 채널이 름은또 뭘까요?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하신 걸로 보입니다. 아마 이런 이유로 해킹되셨을 거로 보입니다. 얼마 전에 이분이 편집자를 뽑는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.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요. 이 이메일로 편집자 지원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영상, 자소서 등을 보내라는 거죠 이 이메일로 누군가 보낸 해킹 메일을 이분이 클릭하셨나봐요 편집자 지원 메일인 줄 알고요 대형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본사에 의뢰하면 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팬분들은 놀라셨겠지만 아마 1,2주 안에 채널은 정상화될 걸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 기억하세요 유튜버 분들이 보통 비즈니스 연락용 메일은 공개하시잖아요 를 요즘 이 이메일로 사람들이 해킹 파일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클릭하면 은 제가 컴퓨터로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제 유튜브 아이디랑 비번도 도용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은 유튜브로 사칭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로그인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이 작은 경우는 이런 해킹 당했을 때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튜버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해킹 메일을 받았다는 사례가 여러건 보고되고 있습니다. 저같은 경우는 휴대폰 인증까지 2차로 해야 유튜브에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. 소중한 유튜브 채널보안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